세이 그대로입니다. 어, 지금 여기가 몇 시냐면요. 어, 아침 6시? 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고요? 한 5시 반쯤에 일어난 것 같아. 어제 너무 일찍 졌어요. 어제 9시 잤다. <웃음> 그러니까 눈이 너무 일찍 떠져가지고. 어, 모닝 리딩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목이 살짝 들풀렸으니까 이해 바람. 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쭉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은 진짜 타이밍이라는 게참막 진짜 어막 뼈저리게 느껴져 왜 그러냐라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에서도요 어 드립을 치잖아 중간중간 그~ 정원 한국말로 말하면, 추임새를 넣는다 그러지? 궁덕 하면 얼씨구, 궁덕 하면 절씨구, 이렇게 추임새를 말하는 거죠, 드립이. 음. 근데 이 드립도 정확한 타이밍에 가서 탁 넣어야지. 그지 내가 드립을 쳤을 적에 그 짧은 대화로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대화가 재밌어진다라는 거지. 응. 음. 근데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연애도 타이밍이다 상대방이 나한테 눈치를 딱 줬을 적에 빨리 가고 내가 다음 단계로 탁 가가지고 한발 하면 그쪽에서 오예 나는 그럼 두발 하면서 이렇게 착착착착 나가는데 사인을 못 알아 먹으면 그치 저기 뭐지? 하다가 이제 시간 다 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음, 연애는 타이밍이다 오늘의 주제예요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자연스레 짜잔! 하고 등장할 사람은 느끼! <웃음>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뽑으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를 음, 다고주셨으면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보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할 사람이 누군지 음 이거 누가 등장하긴 등장할 것 같은데? 음 언제요 라고 하면 사랑이 고플 때? 음. 사랑이 고플 때 짜잔 하고 나타나는데 아 잠깐만요 카드가 떨어졌어 어, 이 카드를 집다가 땅바닥에 이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눈이 탁 가버렸어 이게 무슨 뜻이냐 얘는 여기는 뜻이에요 어, 눈이 가버렸어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거든 음. 제가 카드를 섞을 때 어쩔 땐 되게 많이 섞잖아요 어쩔 땐 조금 섞고 이게 근,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게 섞는 것도 이 카드의 리듬과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음. 여기는 어. 그런 거야 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인지 어. 아니면 어, 그런 사랑이 들어오는 것인지 음, 카드를 더 뽑아 봐야겠어요. 어디 봅시다. 여러분은 그래도 나름 자기 의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내가 꼭 내가 어떤 모임에 있어. 거기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도 항상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입고 나가요. 그렇지만 어, 이걸 입을까? 저거 리브가, 아, 이 메이크업? 이거? 뭘로 나를 어필해야 될까? 그러고서, 그니까, 많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어, 어필을 받기 위해서. 꼭 어필을 받기 위해서라고도 볼수 없는 게, 그냥 성격 자체가 요것조거, 어, 뭔가, 어, 더 해야 되는 사람?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어디 봅시다. 그런데 그게 그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맹목적으로 이렇게 내 스타일이 아닌데도 오, 요즘에 유형이 저거래. 어, 요즘에 유행이 저거래. 어라고 하면 저걸 따라하고 아 어. 아, 야 이제 이거 유행, 유행 지났어 유행 지났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막 이것저것 이것저것 자기의 주때 없이 그냥 막 흔, 민감하게 흔들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카드의 주인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유행이 어떠고 저다고 해도 내가 딱 봤을 적에 아, 저건 나하고 매치 안돼 그러면 굳이 그걸 갖다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유행이다 하더라도 나한테 맞게 바꿔가지고 할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요령이나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아무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라면 다 이유가 있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것 같아. 어, 어떤 사람은 어, 저는 뭐 저기 막 관심 없어요. 뭐 기대 없어요. 기대감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 만약에 진짜 기대감이 없다면 진짜 기대감이 없다면. 이렇게까지도 하지 않지 그래도 혹시나 사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연애도 우리가 연애를 계속 망해 먹으니까 아기대감 없다 아 무의미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가 연애에 있어서 극치를 맛보거나 사랑의 어떠한 소중함을 갖다 아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환경이 어찌 돼서 뭐 중간에 실패를 했던 뭐 했던 거 상관없이. 나만의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어, 나만의 꿈을 꾼다 라는 거예요 나만의 꿈을 꾼다 어디 봅시다 내가 봤을 적에는 여기는 어, 타이밍이 나타날 것 같아 어. 극적으로 어.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을 때때 맞게 짜잔 하고서 나타나 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쩔 때는 지겹게 안 나타나잖아 난 준비가 됐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준비하고 있을 무렵 어, 누군가가 어, 주변에 있어야 나타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그거예요 이게 주변에서 누가 나타나더라도 나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별개 문제야 일단 나타나는 거야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그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면 마음이 흔들린다 어, 꼭 내가 흔들려서 넘어가지 않더라도 아 그럴까? 어 저럴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딱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여기 나왔어 이미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던 말이 여기 나왔단 말이야 딱히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두 글자 그치. 갈등이 된다는 거지. 그것도 남들은 몰라. 어, 내 안에 갈등이 된다라는 거야. 이, 이런 케이스는 뭔지 알아요? 잡아도 후회, 놓쳐도 후회한다. 어, 맞아요. <웃음> 자, 이, 런 케이스가 많어. 나도 이래봐서 알아요. 이 아쉬운 케이스라는 거지. 잡, 으면 잡는 대로 문제가 될것 같고, 어, 포기하면 포기운 대로 아쉬울 것 그거 남잖아. 아 그때 걔를 잡았어야 됐나. 어, 괜히, 그, 저기, 뭐야, 뒷북치잖아. 어, 이, 뻘짓하게 만드는 케이스라는 거야. 어, 저도 그런 케이스 있어서 알아요. 뻘짓한 케이스. 이미 타이밍을 놓쳐 버렸어. 사인이 왔는데 내가 민기적거리다가 그그 그 저기 말골들탐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내가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케이스. 이, 이 케이스도 딱 그런 케이스 같아.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면은 후. 여러분 그말 이거 다 아는 말인데 음.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야? 저기, 뭐야,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거잖아. 응. 어.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게, 어, 반반 게임이라면, 일단은, 이제, 안 하는 건 이미 하나, 패를 얻었어. 근데 하는 거는 선택이라는 거지. 왜? 만약에 하는 걸 갖다가 안 해버리면, 이게, 한다 안 한다야. 한다 안 한다인데 이 한다는 걸 갖다가 아싸리 포기하지 뭐지 면안 한다 안 한다 100%가 되지만 응 어? 일단은 안 하더라도 한 달을 갖다가 하면 50은 일단은 성취를 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50%의 게임이다. 그러니까 어, 뭐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진짜 이 사람이 완전 나쁜 놈이 아니라면 아, 완전 나쁜 놈은 뭐야 뭐 폭력적이거나 사기 전가가 있다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또라이만 아니라면 음 뭐 나쁠 거 있나? 막 어, 중간에 나의 찐 사랑을 기다리기 전에 음, 찐 사랑을 기다리기 전에 어, 막간을 이용해서 혹시 알겠어요? 어, 딱 봤을 적에는 그렇지 여러분들이 약간 음, 마음에 썩안 들었는데 사겨 보니까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노바디 너 뭐. 그래서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라는 거야. 이왕 후회할 거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거지. 여기서는요. 남자가 이렇게 쉽게 어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음, 남자가 약간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걸 지금 이거 읽어드리는 게요 그냥 굉장히 교과서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음, 아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요 부가적인 카드가 나오면 거기다 보충을 해줄게 음. 이 교과서대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치, 우유부단한 거다. 좋게 말하면은, 여러, 이렇게 기다리는, 기다리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기회를 포착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 기회를 포착하는 게, 그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봐. 어, 좋은, 좋은 기회, 나쁜 기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좋은 기회는 뭐냐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기, 때를 기다려갖고, 여덟 분하고 잘될 타이밍을 다 캐치하는 거. 어, 요건 좋은 립, 뉘앙스고 나쁜 건 뭐냐라고 하면은 그지 딱 봐가지고 나한테 아니다 싶으면 안하고 정말 좋다 그러면 차고 들어가겠다라는 게 나쁜 기회라는 거지 같은 기회라 할지라도 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이게 제네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과서대로 해주는 거예요. 음.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시작을 놓고서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누구냐?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중에서일 거다. 그게 누구냐? 라고 하는 뭐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음,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고.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하고 약간의 뭐썸 비슷한 거 있잖아요 어~ 남자로 느껴질 때도 있고 살짝 설레기도 했다가 돌 돌아서서 집에 와서 딱 보면 아~ 아니야 아~ 걔는 친구로 있는 게 좋아 뭐~ 이런 거 그러고서 일상상에선 그닥 생각이 안 나다가 가끔 내가 우울할 때 아~ 걔라도 부를까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게 무슨 뜻이야 그치. 내가슴에 그냥 항상 그 사람만을 갖다가 갈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뭐라는 거지? 어, 그닥 그렇게 찐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이게 한발 나가려다가, 아예 다시 돌아오고, 한발 나가려다가, 아예 다시 돌아오고, 그랬던 사람이 아닌가. 음, 이번에는 타이밍이 맞게 올란가요? 음. 이게 지금 연애는 타이밍이다 그랬잖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짜잔하고 올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카드가 가르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까 싶네. 음 응,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응? 아, 어제 봅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여러분이 눈치 좀 채게? 성실하다 일단 음, 자기가 맡은 부분은 음, 꾸준하다 어, 꾸준하다라고 봐요 그럼 단점으로는 뭐나요 단점으로는 음, 음, 좀 어, 남자다운건 좀 떨어지겠지 왜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덤벙덤벙되지 않으니까 막확 뛰어들어야 되는데 확 뛰어들지도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연애할 때는요 스킨십의 진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그치 좀 느리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저 표정은 내가 더 들어가도 된다는 표정일까 아니라는 표정일까 막 뭐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주춤 주춤 주춤 하다니까 좀 답답하다는 거야 음. 그렇다고 여자가 뭔 자탁 들어갈 수도 없잖아. 어, 내 체면, 내 품위가 있잖아. 나도 품위를 지켜야지 적당해요. 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음. 저는 꼭 여자라고 해서 어? 먼저 들이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 저기 말 꼰대 같은 누런 없어요. 어, 왜 그러냐라면은, 이 사람은 좀 성격이 내가 잘못 들이대면, 어, 어, 이거 왜, 왜, 이렇게 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들이댈 수 없다라는 거지. 어, 얘는 자기가 그 어떤 행동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망설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좀 그래요. 좀 시원시원하게 들어와 주면 어디 덧나. 음, 좀 그렇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을 봐온 게 아닌가. 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고민을 한다라는 거는 맞아요. 음, 고민을 한다라는 건. 음, 저기 막. 딱히 어 내가 갖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조금 더 보고 계신 거예요? 음. 응. 이거 여기는 둘중 하나야. 응. 둘중 하나야. 여러분이 보고 계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 어떻게 할까 저턱할까 어, 계산하고 있다든지요. 어, 둘중 하나다라는 거야. 이 계산은 나쁜 의미의 계산이 아니에요. 어, 할까 말까 어,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방문을 갖다가 어,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라는 거지. 음, 근데 어음 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약간 썸 타다 말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 꼭전 남친이 아닐 수도 있어. 어, 근데 전 남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 남친은 전 남친인데 어떤 전 남친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끝까지 가본 전 남친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냥 살짝 사겼다 말았다던가, 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좀사 그니까 오늘부터 1일 하려다가 만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왜 그래요?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 게 부족해. 어. 근데 왜 지금 와서 이게 망설여지냐?라면은 사랑은 타이밍이다. 어,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어, 맞아요. 어.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이 답답할 수 있어. 왜 답답하냐면 은 연락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아, 이 사람을 그냥 어, 사겨 말아, 사겨 말아 했던 이유가 있어. 음 그게 바로 연락 문제예요. 어, 누가 다른 사람이 꼭 있어서 라기보다는 이 사람 캐릭터 자체가 연락이 잘안 돼. 어, 왜 그러냐라면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어,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연락을 잘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물론, 연애 초창기에는 잘, 뭐, 어떤 액션은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조금 만남이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그 호르몬 분비가 적게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응. 원래 나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되면은 조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음. 응. 근데 여러분, 저기 만이 사람하고 만약에 사귀면은요. 마음은 어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져, 헤어지더라도 헤어지더라도 아프지 않을 만큼만 주어라어 왜요? 라고 하면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마음은 다야 그렇겠습니까 만은. 이 사람이 그렇게 대인배는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했던 말실수나 뭐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꼼꼼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하고 만약에 어떠한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다툼의 자리를 빠져나고 싶다 하더라도 계속 물고 늘어진 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있을 때는 말실수나 행동 같은 걸 갖다 조금 주의해야 된다 라고 봐요 음자 음. 어디 봅시다 음 어쩌면, 어쩌면,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의, 어 캐릭터를, 캐릭터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아, 어쩔까, 저쩔까, 어쩔까, 저쩔까 했는데, 둘다 성격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음, 없지 않다라고 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어, 만약에, 그, 쌍방이다 아무것도 없다면 어, 쌍방이 아무도 없다면 그래도 조금은 관계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음, 어, 그렇게 싶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올해는 못갈 거야 어,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음... 이 사람하고는 달달한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달달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할 때는 달달할지 모르겠지만, 달달은 잠깐, 답답은, 어, 좀 길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왜 답답해요? 그러면 이 사람 성격이 조금 그래. 음, 뭐 저기, 막,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 어, 그럴 수 있어요.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 왜 여자, 여자의 몸을 왜 몰라요? 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 많어. 왜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없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어 그런 거 보면 자기가 구차니까 아예 그걸 런 갖다가 신경을 안 쓰든지 셋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 진짜 눈치가 없어서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헤아리기 시작하면 뭐 해야 돼? 어, 내가 피곤해지니까 그냥 어아 그냥 안 쳐다보는 거? 어그 좋은 말로 하면 안 쳐다보는 거지만 나쁜 말로 하면 뭐라고 그치 개무시 어 그냥 상대방의 감정은 개무시. 그다음에 어, 세 번째는 뭐? 음 그냥 음 자기 일에 충실하고 싶어서 어떤 무시나 이런 거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싶어서 그게 전자고 후자고 다른 점이 뭐라 그러면 후자는 조금 순수한 거지 음 첫첫 첫 번째 자기 감정은 좀 이기적인 거고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사람하고 갈갈 갈 수는 있겠다.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연말 연시잖아. 연말 연시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아예 애라 모르겠다. 그냥 이하고 좀 지내 볼까 하지만은 그 연말 연시가 얘하고, 이, 이 친구하고 있어도 그닥 편하진 않을 거예요. 어 그닥 편하지 않다. 쉬운 성격이 아니다. 막 못되고 나쁘고 막 이래서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은 막, 뭐, 이렇게 와일드하게 성격이 센 사람이 있어요. 어. 근데 이 사람은 달다, 달콤한 듯 하면서도 쎄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게 좀 답답해. 왜냐면 성격이 쎄, 진짜 센 사람들은 그냥 같이 왁짝지거 하다 탁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어. 근데 이 사람하고는 그것도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떠한 그 일이 있을 적에는 뭐 진짜 연락이 안된다던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도 연락 잘안된 경우 있잖아. 아니에요? 연그니까 <웃음> 선생님 는안 그런데요. 그럼, 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카드 상에 보면 여러분도 약간 화나고 삐지먹고 그러면은 어, 전화 안 받아 문자 안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팔짱 딱 끼고 흥, 내가 왜? 흥?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카드상은 그렇게 나왔어. 음. 네 1번 카드 들고 오셨나요? 네 그래서 열래는 어, 타이밍이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짜잔 하고 나타날 사람 누구다? 어, 바로 이 사람이다. 어. 그 저기 막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아니면 전에 썸을, 썸만 을썸 탔던가 썸 타다 말다 썸 타다 말다 어, 그럴 수도 있고 어, 남친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남친일 수도 있어요. 전남친 그렇지만 어, 전남친이라기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왜요 라고 한다면은 뭐뭘 제대로 사겨 그러니까 지, 제대로 이것이 연애다 라고 할 만큼 어 물론 둘이 밥도 먹고 뭐도 하고 했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것이 연애다 할 만큼 뜨거운 관계는 아니었었다라는 거지. 네 암튼 1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사한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2번 카드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짜잔 하고 어, 등장할 사람은 이게 네 네, 연애는 타이밍이죠. 모든 다 타이밍이야. 음, 이게 뭘까요? 음, 이, 이게 여러분일지 상대방일지 어쭤봅시다. 음, 이게 뭘까요? 아, 이 혹시 저기 막 전남친 바라시는 분 있어요? 음, 왜 저기 뭐야, 이 사람 진짜 타이밍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웃음> 왜요? 그러면 전남친일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전남친일 수 있다. 여러분은 좀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해질 수 있어.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전남친이 여러분한테 어, 아 왜, 헤어질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 어, 손해를 많이 끼치지 않았나. 뭐 정신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 인간적인 손해 있잖아요. 어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은 어, 인맥 다 끊기잖아. 어, 쌍욕도 먹고 저기 막 주변에 그런 케이스 많잖아요. 남자 여자 서로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인벌브가 되잖아. 그 뭐냐면 다 이렇게 내 친구나 상대방의 친구 쪽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여간 음. 아무튼, 그래요. 어. 이 사람이 왜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치. 왜긴 왜야. 음. 집 나가면, 어, 갈곳 없다. 꼭 이게 부부가 아니고 남친, 여친 사이더라도요. 그, 남자들은요. 음, 남자들은 유혹이 약한 건 사실이야. 어, 유혹이 여자보단 약해요. 어. 그리고 남자들은 진짜 영 아니다 싶지 않으면 여자들이 진짜 막 달겨들면요 대부분이 다 넘어간대요. 어, 이거 바, 아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어느 그기사의 난. 음. 근데. 진짜, 어지간해가지고는, 여자가, 진짜, 뿅 가지 않은 이상, 막, 달겨들 수 있겠어요? 어.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뭐, 송중기, 뭐, 김, 뭐, 빈, 빈, 뭐, 무슨 빈, 빈, 원빈, 몸빈다 있잖아. 어. 저기, 막, 그런, 급의 사, 어, 급이 아닌 이상에야 여자들이 왜 달겨들겠냐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솔직히, 음. 솔직히, 뭐, 이렇게, 이성을 갖다가 막 만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요. 많이 만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아니에요, 선생님. 그 그러니까 인간 되게 여자들 많이 만나요. 그럴 수 있지. 외로운 여자들만 꼬시면 가능성이 높지. 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쩌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져가지고요. 계획했던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게 비단 물질적이든 아니면 은 인간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이 사람이 경제적인 강념이 그렇게 막철저철미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관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 동, 특히 돈 관리 같은 거. 어 그리고 그 우쭈쭈 우쭈쭈에 약해가지고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팔랑기 어 그런 느낌이 살짝 나네 음 그런 느낌이 살짝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식이 모식이냐라고 하면 약간의 미련이 남아있다라고 봐 미련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애를 쓰고 있다라고 봐요 음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이 눈치챘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오려고 한다라고 눈치챘을 수도 있다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돼 그치 심란해요 조금, 음좀 심란하다. 왜 심란하냐라고 하면 괜찮아. 음, 별로 어, 딱히 탐탁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이사람은 왜냐면 과거의 연인은 너무 빠삭하게 잘한단 말이야. 바삭하게 잘 알기 때문에 신난할수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면 은안 봐도 비데오야 이 사람이 뭘 있지 여러분한테 어나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사람이 어떤 상태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처음에는 쭈뼛쭈뼛 됐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한 번을 물고가 터지기 시작하면 왜 나를 안 받아주는데 나를 안 받아주는 이유를 365가지가 있다면 그, 그 중에서 12가지만 어, 일단은 말해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웃음> 왜, 왜, 왜 싫은데 또 딱히 너도 사람 없고 어, 너도 딱 사람 없고 일단은 너랑 나랑 좀 허심탄회한 얘기부터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뭐 365가지 중 12가지만 말하여 이거는 내가 그냥 그런 식으로 예를 든 거고 음,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때는 그렇게 처음엔 쭈뼛쭈뼛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아, 일단은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이제 말을 섞기 시작하면은 어, 청산유수처럼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일단 얘기 이미 해보신 분 있나? 어, 얘기 이미 해보신 분 있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어. 앞으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 음 아니면 같이 술한잔 마실 수도 있고 어, 같이 술 마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딱히 이게 둘이서만 마시는 게 아니라 어, 뭐 술자리에서 어, 뭐저기막 뭐둘 둘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술자리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면서도 역시 너는 어, 구제 불능이야 대화가 안 돼. 야 이렇게 너랑 나랑 어, 합의점을 못 찾는데 무슨 재회 거냐. 어, 저기 막 뜻이 안 맞는다라고 봐 대화를 해도. 저기 막 뭔가를 하나 시작했으면 뭔가를 하나 시작했으면 딱 거기에 대해서 또 끝맺음을 맞아 맺어야 되는데 뭐 저기 막 예를 들어서 오뎅 얘기하다가 갑자기 삼겹살 얘기하다가 갑자기 와인 얘기하다가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얘기를 끝내지 않고 다른 얘기로 넘어간다 정신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네가 말하는 취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음, 객관적으로 우리 좀 이렇게 얘기가 좀 흘러가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면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스무스하게 약간 굴곡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얘기 자체가 동서남북이라라는 거지. 음.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도 나 같은 얼간이는 없다고. 얼간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지. 어. 아때려쳐라 때려쳐 때려차. 내가 너하고 무슨 말을 하냐. 내가 등신이다. 너랑 말 섞으려고 하는 아이고 이런 거지. 내가 뭘더 기대해? 어. 아유 내가 기대한 내가 병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왜 딱히 끊어졌다는 느낌이 안 들지? 음. 이게 나는 그래 이렇게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 사람한테 100%의 마음을 비우지 못한 게 아닌가 음. 어쩌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지금 딱히 여러분들도 어그 다가오는 사람이 없고 설령 있다 해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딱 봤을 적에 얘가 그다지 나쁜 사람은 아니고 아그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음. 그닥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냥 조금 경제 관념이 없어서 어, 돈 관리가 안 돼서 팔랑귀여서 우쭈쭈 우쭈쭈 해주면 주머니가 퍽퍽퍽퍽 열리는 게 아닌가. 아 근데 지주머니만 열면 되는데 못어내 주머니까지 열어서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경중의 차이가 있어요. 경중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저게 융통성 있게 해석해서 들으시면 돼. 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는 건왜 고민하겠어? 어, 그렇지 그렇다라는 거야. 딱히 그렇게 어, 매력적인 카드도 아니지만 어, 내려놓기도 애매하다. 어. 어, 한마디로 뭐냐라는 거지. 어, 광박이냐, 피박이냐, 어, 어떤 박이냐. 어. 어디 봅시다. 그러니까 광을 버리면 광박되는 거고 피를 버리면 피박되는 거니까 어느 걸 버릴까 그걸 생각 중이라는 라 거지 점수는 안 나고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계속 그러는 것 같아 얘기 듣기 싫다 하다가도 좀 곰곰이 또 생각해봐서 그런 거지 혹시나 하는 마음 음, 혹시나 하는 마음 딱히 버리기는 좀 그런 패다라는 거야 버리기는 그래요 왜좀 사람이 좀 아예 나쁘진 않다라는 거지 근데 저기 막 결국은 여러분이 음, 이 사람하고 다시 된다 하더라도 음, 다시 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패턴을 갖다 다시 밟을 수 있어요 음, 다시 된다 하더라도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 느낌 가는 대로 하세요 음. 왜요 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복잡해 머리가 복잡하고 이 사람이 저기하기 믿기는 믿지만 어 어느 정도 아 진짜 듣기 듣기 싫기는 듣기 싫지만 그래도 예전이 남아 있지 않은가 어뭐 저기 막 진짜 그 뭐지 제외 알러지 계신 분들은 아 선생님 저 싫어요 그러면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지. 어, 그런데 만약에라도 그 아쉬움에 조금 남아 있으신 분들은 어쩌면 그래도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기회 여기서 어느 정도의 기회란 다시 만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 다시 만난다, 뭐 한다, 그게 아니라,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회는 더 준다. 그 기회는 무슨 기회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보는 기회? 뭐, 그런 거라는 거지. 다시 시작한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러지인데, 알러지, 알러지, 어. 응. 약 먹어, 빨리. <웃음> 근데 이를 어쩌나? <웃음> 에, 놓기는 힘들겠다 싶쉽다 어, 놓기는 힘들겠다 아직 2년이 남았다 맞아요 2년 남았어요 이 사람하고 얼마나요 라고 하면은 음 글쎄 음, 이 사람이 어, 밖에 나가서 다른 이성을 갖다 끼고, 끼고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또 끝났지 않았다라고 봐요. 음, 이 사람하고 어, 인연이 어느 정도는 계속 간다. 그것이 연인의 인연을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인연이라는 거지. 음, 그리고 이 사람도 여러분을 조금 떠나면 은 힘든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좀 불안하다 어 여러분하고 있으면 약간 안정되고 편안한 감이 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게 무슨 개소리인가요 그런데 왜 한눈을 파나요 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그 불안감 음. 그런 사람 있어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술이나 이성과 어울림으로 해서 푸는 사람들 어, 이게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극적인 거지. 어, 뭐 겉으로는 그 옛날에 그제 아, 어떤 아는 그 지금은 아니야. 근데 어떤 지인의 남편이 있는데 막 이렇게 줄을 쓰잖아요. 어, 줄을 쓰면 누가 새치기를해 그러면 아 이거 저 이게 줄인데 뒤로 가시죠. 이렇게 정중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 씨 어쩌고 땡. 아 이런 이제 눈가를 어디다 달고 지금 이 지금 이 어디서다. 어, 저기 막 세치기를 막 뒤로 안가 삐리리 어, 막 이렇게 막 과격하게 그리고 운전하다가도 누가 끼어들면 이런 야 개삐리리야 막 이런 어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그것도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자기 그런 거야. 응.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게 소극적인 사람들은 왜냐면 일단 나그그 그 장소라는 그게 있잖아. 이런 장소가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별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차 안에 있으면 뭐야? 일단 차라는 보호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어, 술도 마실 수 있고 응. 그 저기 막뭐 다른 이성과 흥청망청 놀 수도 있다, 있는 거. 여러분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진짜 여러분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이 사람 그거 못해. 음. 왜 그런가요? 이것도 하나의 정신적인 문제야. 자기 의지가 약하다 그래야 되나? 음. 겁 많아요. 어, 겁 많아. 무섭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막술 마시고 여자들을 하고 막 희롱하고 이러는 거는. 이 그것도 하나의 어 약간 미성숙한 자세지. 이 사람이 생긴 게 어떤 건지 다 떠나서 왜냐면 스트레스를 갖다가 건전한 방법으로 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 이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푸는 그 방식의 길을 잘못 들었다 그래야 되나? 어, 어. 이 사람은 그럼 변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어, 그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푸는 거는 변하기 힘들 것 같아 음, 그리고 여러분들하고의 인연은 나는 남았다라고 봐요 음, 남았다라고 봐 언제까지 남았는데요? 라고 하면 글쎄 어, 왜 글쎄냐라고 하면 어, 이게 어 여러분들한테 인연자가 잘안 들어온 이유가 뭔줄 아세요? 음, 느낌 맞죠? 어, 이 사람하고 인연이 남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꺼져. 어, 너 같은 새끼 다시는 보기 싫어. 그런다고 꺼지는 거 아니에요. 음. 완전한 인연자가 끊겼을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이상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이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심란하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와도 그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인연이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봐. 그래서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사람하고의 인연이 끝나야 된다, 라고 봐요. 음.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인연이 끝날 때가 언제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들어오기, 들어왔을 적에, 무조건 그냥, 아, 몇번 보고서, 아이, 아이, 이렇게, 제손 보여요, 아이. 이렇게 손을 갖다가 절레절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마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보통 때 같으면 에이 했을 텐데,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유심히 보아 넘, 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그 인연, 그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볼만한 마음이 생겼을 그때가 바로 이 사람하고 인연이 끌어지는 때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인연이 끊어져야 어, 사, 다른 사람들 갖다 유심하게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그그 그 저기 막 인생을 갖다가 좀더 새롭게 살아나가야겠다라는 어떠한 그 터닝 포인트가 오는 시기가 이 사람하고 인연이 끊어지는 시기라고 봐요. 이 카드 상으로 봤을 적에 아직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카드에서 보이지 않아요. 음. 그래서. 어... 물론 주변에 뭐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 어, 있을 수는 있지만 음, 이 사람의 인연으로 가로막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아, 어, 가로막혀 있을 수 있고 이 사람하고의 인연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음, 다시 인연이 시작된다 라고 봐요 음, 선생님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 음. 근데 여러분은 그땅 내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땅 내키지 않을 수 있고 짜증도좀 나고 어, 어떤 면에서는 좀 싫고 아왜 해필이면 어, 왜난뭐 어, 어,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 이 사람하고 당분간은 가, 어, 같이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어, 그럼 그 길은 어떤데요?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의 가능성은 더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만약에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요 아직 제외가 안 됐는데 뽑으면 제외 카드만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다려봐요. 음 왜냐하면 이게 한두 달 안에 되는 사람도 있, 있지만 좀몇달 걸리는 사람도 있어. 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봐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빨리 안 온다라는 거야 어 빨리 안 온다 어왜 빨리 안 오냐 라고 하면은 성격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근데 또한번 오게 되면 어 후다닥 온다 네 여러분 리딩 도움 되셨나요? 전화 가도 되나요? 때마침 딱 끝나가는데 오케이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연애는 타이밍이죠? 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 짜잔! 하고서, 저기, 막, 등장할 사람이 누군지 어디 봅시다. 아이고, 여기는, 저기, 막, 뭔 일일까요? 음. 답답한 게 어, 조금 답답한게 아닌가 조금 답답한게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어, 왜 답답하냐 라고 하면 이거 저기 뭐 헤어졌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 짜잔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어, 왜 나타나냐 라는 거지 왜 나타나면 왜 나타나 어, 좋으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음, 뭐 헤어졌다고 완전히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 이 사람이 좀 깐깐하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깐깐하고 뭐 뭐지 어, 좀 이기적이고 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해도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그냥 여러분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이 남아있다 그래야 되나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이 사람이 여러분은 때 갔다가 노려들지 않아요. 노려들지 어, 않는다. 왜 노려들지 않냐라면 집착. 어, 좀 집착이 있어요. 음. 일단 자기 수중에 들어온 거잘안 내보내는 사람 있잖아.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 안, 저기 막 뭐라고 뭐라고 해도 안들어올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아, 선생님 저그 사람 싫어요. 음, 싫으면 어, 발로 차세요. 음, 발로 차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음, 저기 막 복수 못 하신 분 복수하면 되지. 어, 하늘이 내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다 뭘뭐 무슨 기회? 발로 뻥 찰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다가올 기미가 보이면 은 그냥 다가오게 내버려 둬그 어, 다음에 발로 뻥차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서 그 스트레스 풀면 되지 뭘 그래 음, 그럴 수 있다 만약에 오게 되면 어. 왜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여러분들하고 다시 어. 그냥 저기 막밥좀 밥 밥도 먹으러 다니고 응,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걸 하고 싶어서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 선생님 저 솔직히 그 인간 없어가지고요 너무 너무 좋아요 친오간만에 친구들도 만나서 어, 나가서 놀 수도 있고, 응. 그리고 어뭐 이것저것 방해받는 게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다시 그 사람 때문에 어, 힘들게 되고 싶지 않아요라고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글쎄 어디 봅시다 어떻게 될런가 어. 이 저기뭐야 이 사람은 이게 둘중 하나는 그런 거 같아 다시 뭐 얼굴이라도 한번 본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솔직히 난 얼굴 한번 끝까지 거 봐서 뭐해 헤어졌는데 어. 그 얼굴 본다는 그 그게 왜왜 왜? 어느 정도 집착이지. 어, 집착이고 얼굴 딱 말이 얼굴이지 얼굴만 봐요. 얼굴 보고 이런 저은뭐 쓸데없게 얘기하다가 간 보는 거지. 어, 간뭐 간을 왜 봐? 다리를 뻗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간을 볼수 있다라는 거지. 어, 난 솔직히 안 믿어요. 그거 뭐 얼굴 보고 밥이나 먹자라는 거아밥못 <웃음> 먹어서 환장해서 아밥못 먹어. 저기 막 헤어진 사람하고 밥 먹어서 뭐 하게 다 목적이 있잖아. 여러분 알잖아. 어. 우리 느낌, 느낌 아니까, 응? 응 뭐, <웃음> 개수작이다. 응, 다 느낌 안다. 응. 어, 어, 어 디서 저기, 후, 어, 후라, 후라이? 그, 뭐, 뭐, 뭐그 뭐야? 뭐 <웃음> 응, 까냐. 응. 그런 거지.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하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응. 어, 조금 그런 것 같아. 자기 생각에는 아쉽다. 어, 아쉬움 미련. 어, 약간의 미련이 남았다라는 거야. 그래도 너와 내가 그래도 내가 아까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들인 시간이 있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헤어지기는 아깝다 데스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그왜 아깝냐 데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음. 이, 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카드상 카드상 나오는 걸로 봤을 때이 사람이 혹시 어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어. 뭐 뭐가 이, 이 사람이 임자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헤어졌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왜 다시 오냐데어 그러면. <웃음> <웃음> 아. 왜왜 왜 다시 오겠어요? 그냥 가볍 가볍게 만나자라는 거지. 가볍게 만나자는 게 뭐냐 라고 하면은 그냥 엔조이하자라는 거예요. 가끔 만나서 엔조이하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어. 아, 그렇지. 누굴를 갖다가 어디다가 취직을 시키지?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막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너도 지금 어차피 사람 없고. 살아먹고. 어, 그러고 어차피 과거에도 만나서 우리가 어, 육체적인 관계도 갖고 그랬잖아. 그땐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돼? 라는 이런 개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음.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잖아, 실까 이런 거지. 응. 뭘 알아, 알기는. 너너 너 저기 막 여자 있잖아, 남자 같으면너 남자 있잖아. 어? 아, 그리고 저기 막 우리 따로 국밥 된지 오래됐어. 그거는 니네 사정이, 그건 니네 사정이고. 응. 니네들이 따로 국밥이든 몽국밥이든 내 알바 아니고. 응. 니, 니가 니네들이 따로 국밥으로 논다 해서 만약에 니네들이 이혼이 안된 거면 나는 뭐냐 졸지에 어. 졸지에 날 갖다가 널 이상한 데다가 취직시키려고 드는 거 아니냐 모르고야 안다의 차이가 얼마나 큰데 니, 어니 진짜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그 응. 그렇게 그가 그러니까 이, 이 친구는 그러는 거야 그렇게만 말할 게 뭐냐 우리 좋게 좋게 생각하자 어차피 나도 어, 저기 막 따로 국밥이고 제대로 저기 막 개하고는 그, 그냥 서로 각자 어, 각자 그냥 라이프를 사는 건데 어,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안돼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편해 너는 편할지 모르지 나는 안 편하지. 이 세상이 넓은 것 같아도요. 좁아 어디 내 남자라고 손잡고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내 남자라고 어디 맘 편하게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모르지만 주변의 시선에 어,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은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밥 먹고 손잡고 다니더라. 그거 저쪽 귀에 들어가 봐. 어. 이게요 귀여걸 그러면 귀걸이고 코여걸 그러면 코걸인 거야 지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응? 그럼 확실하게 어뭐 저기 막 증을 받아오던가 허락받고 공증 받아와. 어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해볼게 이거지. 응. 혈락받고 공중 받아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뭘 생각합니까? 기분 나쁘게. 아무리, 저기, 막, 각자 따로 국밥이라고 하더라도,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덮으면 진짜 아무, 아무 일도 없겠습니까? 어, 말이 말, 말이 말같아 말이지. 요즘 같은 시제에. 음. 굳이 그렇게 하면서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음, 난 그렇게 보는데 맞아, 안 돼. 내가 솔직히 이 카드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좋아하는 그런 뉘앙스가 비춰졌다면 이렇게 말 못해요. 음,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식었어. 근데 연애는 타이밍인데 꼴랑 온다는 시기가 어때, 이런 시기가 왔을까 몰라. 음, 그런 것 같아.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뭐 어떻게 되게 어떻게 안 되지? 어, 그거는 네 생각이고 본인 생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여러분들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지 어, 안다에 모른다의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미련도 많이 남아있고 미련도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믿지 마세요 왜 믿지 말냐 말 그러면 다구라뻥이라는 거야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어,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 없다 생각하면 요 진짜 냉정하게 확 버리고 갈 놈이라는 거지 응. 어. 그런 거야. 그러고도 남는다라는 거야. 어. 만약에 남자분들 이거 보셨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내려놓고 갈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올 것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응, 어. 그런 거예요. 왜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꾸 이러냐. 혹시 그냥 그런 제안 들어온 사람 없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꼭 우리가 뭐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만 그러냐라는 거지. 그냥, 아이고, 죄송, 거, 카드가 떨어졌어. 어, 그냥 즐기자라는 거야 여기서도 즐기자란 말이 나왔거든 여기 똑같이 또 즐기자 그래 뭘 즐겨 어, 육체적인 관계를 즐기자라는 거예요 어, 그래도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속공합이 잘 맞았나봐 그걸 즐기자고 제안하는 거 보니까 음 여기서 이제 나왔고 여기서 나왔어 두번두 두 번이나 연달아 나왔어요 즐기자고 그래도 너 나랑 같이 그거 저기 막 저기 잠자리 했을 때 좋았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 어. 이건 이 사람의 주장이고 응해 주실 거예요? 아니지? 그치? 음. 음, 그건 네 생각이고 음,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 음. 확 뽀사버리기 전에 안 꺼져? 그럴 것 같아요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은요 아, 야, 얘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음, 왜 어떻게 좋냐고 하면 아우 욕심이 너무 많다 음. 욕심이 너무 많다. 이 욕심 다 어떡하지? 어. 그, 그, 그,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이 사람의 제안을 들어주게 되면은요, 진짜 관제 구설에 휘말릴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어, 이 사람의 그, 짝! 어 와이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동거녀일 수도 있고, 어그 사람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음 알게 되면, 그러니까 따로 국밥이다 말은 이 사람의 주장이잖아. 뭐그 확인해 봤어 따로 국밥인지 아닌지. 어 개중에는 확인이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 따로 국밥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 그렇다 할지라도 어, 만약에 들킨다는 의미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내 나의 권리를 갖다 뺏길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 권리를 뺏기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개털이고 거짓골이 될 수도 있고 거짓골 되는 것과도 둘자차 이인간이 거짓골 되는 거지. 어, 나하고는 별개 문제란 말이지.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 저기 막 그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가 관통법은 없다 졌다 해도 증거가 확실하면 양쪽한테 다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야그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게 구설에 말도 못하게 휘말리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솔직히 진짜 이 카드상에서 헤어지는 중이, 거반거반 다 헤어졌다라고 하면 좀 기다렸다가 완전히 다 헤, 헤어지면 그때 다시 만나도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텐데 이거는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 어문제 그러니까 의그 소질을 갖다가 몸에다 휘발유를 뿌리고서 산불 나는 글처를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불똥이라도 하나 튀게 되면 내 몸에 어떻게 된다, 그치 네, 그, 저기, 막 불, 불이 멀리서 나고 있다 그래도 불이 튀기잖아. 튀기잖아. 튀기는 불에 맞아서 내가 난리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니까 러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만사 부려 튼튼이다. 어, 이, 이, 저기, 막 간통법 폐지됐다고서, 이, 나, 이게 남자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는 진짜 옳지 않아. 어왜 옳지 않냐면, 까딱 하다가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법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이 카드가 이렇게 나와도 연애사에 별로 감나라 콩나라 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은 그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난 그냥 리딩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딩만 해준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뭐 저기 막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 그치 관제구설이 비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어, 만약에 이 사람하고 살을 섞게 된다면 살을 섞게 된다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아, 아니면은 아 그런 것 수도 있어. 그 저기 막 만약에 살을 섞고 나서 이 사람이 떠벌리고 다녀가지고 그 노이즈 때문에 내가 완전히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응. 왜요 그럼 그러고도 나물 놈이다 왜요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야 성격이 약간 꽁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하고 헤어졌을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뭔가 자존심이 상하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은 나중에라도 기필코 그걸 갖다가 되돌려준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어. 남 요즘에 그 어저 어저께 뉴스인가 그저 뉴스인가 보니까 그 스토킹한 사람들 스토킹해서 접근금지 명령 풀리자마자 불질렀잖아요 여자 몸에다가 어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요즘에 또라이들 많아요 어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경그 그 사람들이 다 갇혀 있었잖아 제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경제적인 그런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요즘에 사람들이 미쳐가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저, 어느 그, 뭐, 매체에서 어느 누가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미친 세상에서, 어, 미치지 않고, 제정신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남자, 여자 관계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라고 나와요. 여기서도 보면 조심해야 된다, 라고 나왔죠? 어, 아까 여기서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나왔죠? 굉장히 조심해라 만약에 조심하지 않으면 그치 내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내, 제가 예를 갖다가 많이 들은 거는 이해가 빨리 되라고 예를 많이 드는 건데 왜그 예를 드냐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 나는 보잖아요 어 나는 보기 때문에 그 그런데 왜 여기서 말을 안 하냐 그러면 여기 흘러가는 그 모양새를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잖아. 왜 그래야 되는지. 어, 왜 만약에 이 이걸 갖다가 피해 가지 못하면은 어, 이게 이게 이제 이 타이밍은 어 no y 땡큐하고 다시 차버리는 게 좋다라는 거야. 이걸 갖다 받아 됨으로 인 해서 나한테 어, 아주 큰 데미지가 올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는 있어요. 뭐 살짝 뭐 저기 말 예를 들어서 잠자리를 가져줬더니 나를 갖다가 개무시해가지고 내 자존심이 상해서 어불에서 잠이 안 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 다시 만나서 제일를 해서 잠자리를 가졌는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갖고 내내 어, 내 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수도 있고 꼭이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다른 사람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 하여간 이 이 3번 카드는 관제가 살짝 비춰지니까 슬기롭게 대처하서라 라는 거지 어. 그 저기 막 뭐, 만약에 문제될 거 없다, 뭐, 진짜 여기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고, 그러면 난 이런 말안 해요. 근데 여기서 관제가 크게 비춰진다, 라고 봐. 얼만큼 크게 비춰지냐 면 여러분들이 아마 노이로제가 걸릴 거야. 누구, 어떤 노이로제라고 하면 주변에서 여러분들갖다 쳐다만 봐도 지레짐작으로, 어, 혹시, 저, 어, 뭐, 무슨 소리 들은 거아니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해라. 과거의 남자는, 어, 만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낫다라고 봐요 이 케이스는 좋은 케이스가 아니다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은 숨기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 숨기는 게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밀, 치밀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 숨, 그게 숨그다 드러난다 근데 그게 드러남과 동시에 어, 구설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네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응,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애는 타이밍이다. 어, 연애는 타이밍이다. 자 그러면 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자연스레 짜잔 하고 나타날 사람이 누군가 등장할 사람이죠. 어, 누가 등장하겠나 어디 보아 보아용 보아 보아용. 음, 여러분이 왜, 왜, 진짜 외로울 때 짜잔하고 나타날려나? 누가 나타났까뇨 어디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음, 굉장히 힘들고 고독한 시대, 시, 시절인 것 같아. 어, 힘들고, 그냥, 내, 나의 길이니까, 어, 힘들어도 묵묵히 간다. 어, 그러고, 어, 주변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제 친구들하고 밥 먹고, 막 웃고, 떠들고 얘기 들어, 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현관문을 이렇게 딱 열고 깜깜한 그, 그 집에 불을 딱 키잖아요. 딱킬때 밀려오는 쓸쓸함? 음, 외로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봐. 음.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 봅시다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요 어, 헛똑똑일 수도 있어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철벽 치고 너무 똑부러지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고독하다라는 거야 너무 외롭다라는 거죠 어, 허탈하다 어, 어. 그 다섯 손가락에 그그 누가 이 못난 나를 사랑할 수 없는지 어, 그 노래가 딱이 카드를 보면서 생각이 났어 음, 서글픈 내몸짓과 가련한 영혼까지 뭐, 한번 들어보세요 어, 다섯 손가락에 어, 사랑할 수 없는지야 음. 내 옛날에 내가 저기 막, 티네이저 때 유행했던 노래지. 그, 이딱 보면서 매치되는 노래가 그건 걸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온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누굴까? 음, 누굴까? 누굴까요? 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마음을 갖고서 다가온다 라고 봐 어, 다가오는데 글쎄 이 사람을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 할까? 어, 왜냐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음, 추상적이다 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 그래야 되나? 어,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추상적인 거, 어, 뭐 돌을 믿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어, 저기만 한번 끝났던 사람이라라고 봐. 근데 이게 꼭 과거의 남자라고 볼수 없는 게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대시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꼭 사겼다라가 아니라. 어, 한번 끝났었던 사람 음, 왜 끝났냐라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싫어했을 수 있다 라고 봐요 음, 좀안 맞는다 라고 봐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은 조금 말을 갖다가 어, 예쁘게 하지 못한다 예쁘게 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은 음, 말을 갖다가 진짜 눈치 없이 어, 눈치 없이 지는 뭐 한다고 하는 말이 그치 진 진짜, 사람, 그, 뭐지? 어, 사람을 갖다 후벼 판다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살이 쪘어. 어, 배가 나왔는데, 어조 어, 미안해. 내가, 저기, 막, 뭐, 살을 좀 빼야 해서 저녁은 삼가할게 그러면, 그치, 너배좀봐라야난니 배, 고네뭐 희껏 도람을 통하고 착각할 뻔 했음?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이게 장난인 것 같아도, 와, 이게 뭐지? 바, 받아들이기 나름이잖아요. 솔직히 제가, 되게 낙천적인데도 솔직히 그말 들으면 저도요 겉으론 웃어도요 속에 집에 가가지고는 속이 쓰리거든. 근데 여러분 같은 성격은요 어, 조금 더 많이 쓰린 게 아닌가.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안 됐었던 게 아닌가라고 어, 봐요. 아 어, 그런데 왜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왜또 다가오냐 라고 하면 또뭐그 어, 저기 막 그런거는 있지 어, 그래도 제대로 사귀 보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사귀 보지 못했으니까 어차피 너도 혼자고 나도 혼잔데 그냥 사귀어 보지 않을래 라는 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다가오려고 한다라는 거지 응, 다가오려고 하는데 그 행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응. 저 오기는 올수 있어요. 음. 근데 뭐 빨리 뭐 이렇게 막 오는 게 아니라 얘가 조금 뒤끝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어, 뒤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뺀찌를 났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빨리는 오지 못한다라는 거야. 빨리는 오지 못하고 그냥 음, 상황을 조금 지켜 보게 보는 중이다라는 거지.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 다시 한번 제안을 해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주제한은 이제가 어,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을 포착을 하겠지 응?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제안을 한다라는 거지 어, 꼭 연인까지는 아니어도 너랑 나랑 가끔씩 심심할 때 이렇게 밥 먹고 뭐 노래방도 가고 좀그 뭐, 한번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어, 너무 처음부터 노하지 말고 어,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니 라고 어떤 제안을 해오지 않을까 싶어 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여기 딱히 여러분들이 싫다 좋다라는 말은 아직 여러분의 감정은 안 나왔다 라고 봐요 여러분의 감정은 안 나왔다 음... 여러분이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음, 여러분 조금 흔들린다. 어 왜냐하면은 좀 겨울이고 또 여러 아까 초장에도 그랬잖아 불불 불 꺼진 집을 불 켜고 들어갈 때 밀려오는 뭐 그런 음, 그런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음, 감정의 기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사람의 제안을 딱히 노할 no 수도 없다라는 거지 노하기도 no 그렇고 예스하기도 yes 그래요. 어. 노하기도 no,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뒤끝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어, 좀 그런 자, 어, 좀 자기를 따라와 주길 바란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그이 카드상 보면 나긋나긋하지는 않다. 어. 나긋나긋하지는 않다. 뭐, 배려심도 있고, 어, 똑똑하다라고, 카드상에서는 똑똑하다라고 나와요. 똑똑하고, 사교성도 있다. 그렇지만, 나긋나긋한 것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없지는 않다라고 봐요. 어, 그렇다라기 보기, 그렇기 때문에, 얘이 사람의 성향을 갖다가 맞춰주기는 살짝 어, 힘든 게 아닌가 어, 아닌 건 아닌 거거든 어, 아닌 건 아닌 거고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주에서 별똥별이 내집 앞으로 떨어지지 말란 법이 어디있겠냐는게아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희박한 확률도 믿는 사람하고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어, 딱 증명된 거를 어, 보는 사람하고 이게 맞을 리가 있겠냐라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감정의 기복이 있는 상태라 센티해진 상태여가지고. 이 사람의 제안을 갖다가 한 번에 노하기도 좀 애매해. 딱 돌아가는 거 보자니 딱히 더 이상 다가올 사람도 없어 보인다라는 거지. 어, 선택이 많으면 어, 행복한 고민을 하잖아. 너냐 쟤냐 어, 아니면 저기 있는 저저저 저, 어, 저 사람이냐 이럴 텐데 지금 딱히 오는 사람이라고는 요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그리고 일단은 이 사람은 알잖아. 어,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 어,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혹시 빨리 좀 결정해라. 이런 거, 이럴 수 있어. 뭘 그렇게 고민하냐? 어, 뭘 이렇게 고민하냐? 빨리 결정해. 그냥 누가 뭐 결혼하지? 어, 누가 결혼하지?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망설이니까 될듯 하다가도 안되고 될듯 하다가도 안되고 왜 그러냐면 아예 될 듯도 아니야 초장부터 의견이 조금 잘안 맞아 의견이 잘안 맞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딱 끝났다는 저것도 없어요 어, 뭐 이렇게 끝났다 노다 그런 것도 없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도 고민한다는 거죠 무슨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도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될런가 어, 솔직히 난 여기서 노코멘트 음,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가끔씩 제 조언을 구하시는 분도 있는데 노코멘트에요 왜냐라고 하면은 카드의 흐름상 음, 카드의 흐름상 아이고, 데스가 나왔다. 근데 이게 데스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한번더 끝났다는, 한번 끝났다라고서, 어, 강조가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어,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어, 이 사람이 조금 다루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네. 뭐가 다루기 힘들어요? 연락이 좀잘안 돼. 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런 타입이잖아요. 뭐라고 말해서 기분 나쁘면은, 어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뭐, 문자를 갖다 했는데도 그냥 몇 시간 있다가 일이 없어진다가, 아니면은 한 2, 3일 있다그 일자가 없어진다거나, 그, 럴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래요? 라고 하냐면은, 나름대로 복수지. 어, 니가 나를 갖다, 그랬어? 그러니까 소심한 복수?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음좀 뒤끝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다란 말이지. 근데 뭐, 뭐, 저게 막 about... 그래서 안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면이 사람이 좀 권위적인 데도 있어요. 어, 감히 어, 이 여자가 어, 남자가 저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도 있는 사람이 있다. 다야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뭐뭐 뭐, 뭐 어쩌고 저쩌 어, 그래도 좀 따라와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라는 거지. 어, 자기의 말을 갖다가 다 따라주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사입은 아니라는 말이지. 다 따라줄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너한거 하는 거야 나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굳이 내가 너한테 어, 맞춰주고 살 이유가 있겠나라는 건데 어, 이 사람한테 어, 그래도 또 끊어지지는 않고 가끔씩 연락이 오는 게 아닌가 어, 가끔씩 연락 정도 음, 비슷하게 올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관계는요. 안될 확률이 높다. 음. 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온 거는 맞아. 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와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건 맞지만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쉽지를 않아요. 어, 여러분들이 딱 가는 일단은 고민이 되니까 생각은 했겠지. 신사숙고는 어, 했겠지. 어. 그런데 보니까 아, 차라리 그런 거지. 어, 그 외롭고 쓸쓸해도 어, 같이 같이 있어서 머리 아픈 것보다는 외롭고 쓸쓸한 길을 택할란다 그럴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음, 그리고 아직까지 음, 내 마음이 딱히 그렇게 준비가 된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외롭고 쓸쓸한 이런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갖다가 선택하긴 보다는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적에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외로움 때문에. 그냥 맞지못해서 어, 딱히 나한테 다가오니까 너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걸로서 누군가를 갖다 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어, 이게 뭐지요? 음. <웃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포기하지는 않네 음. 포기는 하지는 않고 이 사람이 좀 기다려주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음, 어느 정도 기다려주겠다라고 봐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긴 있지만 어, 그거 갖다가 강행하지는 않고 어, 강행하지는 않고 여러분이 마음이 준비가 될 때까지 이번에는 기다려주려는 게 아닌가 싶다. 음, 자기 맘 같아서는 그냥 따라와주면 안 돼? 음, 따라와라라고 그러고 싶지만 어, 이번에만큼은 여러분의 배려를 갖다가 조금 해주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요, 음, 맞아. 그러면 요 지금 이 스토리가 지금 이 초장의 스토리에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은 이 사람하고 음, 일단은. 음, 일단은 갈것 같네. 어, 일단은 간다라고 봐요. 맞아요. 일단 이 사람하고 가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 사귄다! 안 사귄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어떠한 그 제한대로, 어, 제한대로, 어, 이 사람하고 좀 서로 알아보는 게 아닌가. 서로의 세상을 알아보겠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거야. 순탄치만은 아는데, 음, 그래도 할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지 않겠나 싶어요. 음, 할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본다. 음, 그, 그래서 어떻게 되나라고. 뭐, 글쎄요, 일단은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한다. 어, 사귄다, 안 사귄다의 문제가 아니라. 음,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올것 같아요. 어, 연락이, 오, 연락이 오고. 어막 그렇게 다른 연인들처럼 막 활발하게 막 그렇진 않아도 그냥 좀 서로를 알아가 보고 어, 밥도 먹고 좀 그러는 것 같아. 어, 꼭 연인으로 발전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 선생님도 그 사람 싫은데요,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안에 어,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칼자루는 여러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칼로 예스 원어를 갖다가 결정하기 전에 좀 알아보고 해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 음, 어차피 연말이고 만날 사람 없으니까 같이 밥 먹고 맛집 좀 돌아다니고 얘기를 해봐요. 그런 다음에 노해도 되지. 어차피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마음 줄건 아니잖아. 어, 마음은 줄건 아니어도, 그치, 어, 저기, 막, 뜨밤은 보낼 수 있겠다, 라고 봐요. 음! 나온 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웃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일부, 일부. 이 카드를 갖다가 몇 명이 볼지, 그건 미지수잖아. 근데, 이거 본 사람이 다 뜨밤을 갔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본 사람이 다 돌아오겠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돌아온다라고 하냐면은, 어, 그래도 돌아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지. 음,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연말을 같이, 같이 보낼 수 있겄다. 그럼 만약에 연말이 됐는데도 선생님 많아요. 그럼 좀더 기다려봐요. 어, 왜냐면은, 내가. 항상 그러잖아. 재해가 빨리빨리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딱히 재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어, 재해일 수도 있고 재해가, 재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요?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하고 한번 끝났던 사람인 거는 맞아. 어, 끝났던 사람인 건 많은데 재해 카드가 뜨질 않았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건 뭐가 끝났냐? 라고 하면 알고 있던 사람인데 어, 알고 있던 사람인데 전에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노했던 사람. 사격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 어떠한 제안을 해왔는데, 노했던 no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지.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어~ 결국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래도 이 (4번) 카드를 본 사람 중에 어~ 상당 부분 그러니까 좀 높은 확률로 이 사람하고 어~ 어느 정도 일단은 서로를 알아보는 계기를 맞게 된다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서 뜨밤을 보내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